상단에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테이블 이름을 테이블 1로 저장하겠습니다. 확인 기본키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키를 클릭해서 반드시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객번호 가입일 설치장소 회선수 적어주시고 고객번호는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데 그럴 경우엔 텍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일은 날짜이기 때문에 날짜, 시간으로 선택해주시고 설치장소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텍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회선수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근데 고객 번호를 그냥 텍스트로 쓰시면 쓸 때마다 계속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한영키를 계속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눌러주겠습니다. 예를 클릭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8-14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쭉 적어주시면 되고 날짜가 99년 8월 7일인 경우에는 99-8-7이라고 적어주시면 1999년 08-07일이 됩니다. 테이블 1에 모든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예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테이블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에서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고 필드 이름은 설치 장소, 단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텍스트, 단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숫자로 하지 마시고 통화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해주시고 예를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이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본키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기본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는 경고 메시지 창이 떴습니다. 저희들은 기본키를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하겠습니다.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쿼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기 탭에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조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설치 장소를 설치 장소로 드래그해주겠습니다. 그다음 테이블 1에 모든 필드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2에 별을 더블 클릭해서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1, 2에 없는 필드를 처리 조건을 참조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선료를 적어 주시고 콜론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회선수. 곱하기 단가를 적어주겠습니다. 설치비 콜론 회선용 곱하기 1.3을 해주겠습니다. 모뎀 임대료 콜론 가로 여시고 회선용 더하기 설치비, 가로 닫으시고, 곱하기 0.05를 적어주겠습니다. 총액, 콜론, 회선료, 더하기 설치비, 더하기 모뎀, 임대료를 적어주겠습니다. 합계와 총평균은 보고서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니까 여기까지만 작업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서 쿼리를 저장하겠습니다. 예를 눌러주시고 이름은 쿼리 1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쿼리 1이 만들어졌죠? 더블 클릭해서 내용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상이 없어 보이면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탭을 클릭해 주시고 폼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 경계선을 눈금자 19 정도에 맞춰 주겠습니다. 상단에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신 다음에 글자를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Shift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줄이 바뀝니다. 테두리 선을 클릭해 주시고 형식 탭에서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는 16을 해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 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쿼리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고객번호, 가입일, 설치장소, 회선수, 단가를 더블클릭해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입일의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입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다음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열 이름을 예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을 테두리 색을 검정 텍스트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안 했었는데 목록 상자 아래에 그림자 같은 선을 많이 하고 싶어 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의 너비 값을 보시면, 목록상자의 너비 값을 보시면 12.698인데 13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선을 클릭하시고 Shift키를 먼저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1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의 두께는 6pt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선을 클릭하시고, 방향키 위쪽으로 눌러서, 테두리 선을 맞춰주겠습니다. 인쇄물을 보시면, 오른쪽 끝이 살짝 모자라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끝을 완전히 맞추고 싶으시면, 선을 선택하시고, 너비를 13.03 정도로 맞춰주시면 끝이, 지금은 약간 커보이지만 나중에 자료를 입력해 보시면 끝이 딱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뭐 맞추실 분은 맞추시고 저는 그냥 13으로 하겠습니다. 목록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행원본을 클릭하시고 점점점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고객번호의 조건은 O 또는 H로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O 별을 찍어주시면 O로 시작하는이죠. O와 적어주시면 또는이고 H 별을 찍어주시면 H로 시작하는이 됩니다. 그래서 O 또는 H로 시작하는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엔터키를 쳐주시면 like 문장이 와서 자동으로 붙죠. 그 다음 이면서니까 조건하고 같은 줄에 회선수에 크거나 같다 20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번호가 o 또는 h로 시작하면서 회선수가 200 이상인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탁기 단추를 누르시고 예를 누르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폼 보기를 클릭하시고 스크롤 바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O로 시작하고 200 이상이죠. H는 회선수가 200 이상인 값이 없습니다.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상자를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침을 클릭하시고 회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시키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홈 탭에 서식 복사 글자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클릭하시고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크기 조절이 됩니다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목록 상자를 클릭하시고 Shift 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정렬 탭에서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세개를 블럭 씌워 주시고 맞춤 왼쪽을 해 주신 다음에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회색 조절점으로 글자를 조금만 더 붙여 주겠습니다. 전체 블럭 씌워 주시고 형식 탭에서 검정 텍스트 1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상자는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선 종류는 파선을 해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눌러서 행원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문이 다 선택됐죠? 컨트롤 C 해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에는 다운표, 컨트롤 V, 다운표를 해주겠습니다. 본문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 대체 행색을 색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값이 흰색 배경일 5% 더 어둡기 때문에 주변에 회색이 찍혀서 보기 안좋습니다. 색없음으로 회색 음영을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 인쇄, 인쇄미리보기,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위쪽을 60으로 바꾸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인쇄를 눌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폼을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누르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폼 1은 이름, 이름 변경 없이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만들기 탭을 클릭하시고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겠습니다. 처리 조건에 보시면 설치 장소 별로 정리한 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가 반드시 선택한 필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고 가입일, 회선수, 단가, 회선료, 설치비, 모뎀 임대료, 총액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룹 수준은 설치 장소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처리 조건에서 가입일의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가입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요약 옵션을 누르시고 6번을 보시면 합계가 설치비, 모뎀 임대료, 총액이니까 3개를 선택해 주시고 7번의 총평균은 설치비, 모뎀 임대료, 총액이니까 세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클릭하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은 지워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딜리스키 누르시고,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빈 공간을 드래그해서 없애주시고 합계는 필요가 없죠. 저희들은 총평균이 필요하니까 총합계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을 선택해주시고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의 글자를 총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머리글에 설치 장소는 필요가 없죠.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우시고 테이블 1. 설치 장소는 아파트 오피스텔 일반 주택을 나타내는 아이죠. 얘는 바닥글에 합계라는 이름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바닥글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합계를 뒤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장... 설치 장소가 설치 장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클릭해서 형식 탭에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빈 공간은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일반주택이 합계랑 가까이 와서 붙게 됩니다. 이제 빈 공간은 드래그해서 안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전체를 드래그해서 형식 탭에서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밑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키워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음영이 보기 싫으니까 보고서 머리끌을 클릭하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일, 본문을 클릭하시고 대체 행색을 색없음,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대체 행색을 색없음 해주겠습니다. 가이비을 왼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씌우시고 왼쪽으로 땡기겠습니다. 정렬 탭을 클릭하시고 크기 공간 맞춤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가이빌 아래쪽을 클릭해주시고 형식을 MM 빼기 디디를 해주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홈탭에 보고서 보기를 클릭해주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차례대로 하나씩 땡겨가서 모양을 맞춰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블럭 씌우고 형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로 모양을 맞춰주시고 회선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당겨주시고 정렬 탭에서 크기,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회선수는 숫자니까 형식을 일반 숫자로 해주겠습니다. 소수자리수는 0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홈 보고서 보기 회선수는 최고로 큰 숫자가 세자리 숫자니까 수 정도에 맞춰도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 중간에 오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좋게 맞춰졌습니다그 다음 단가를 왼쪽으로 땡기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당히 크기를 줄여주시고 정렬해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해 주겠습니다. 홈탭에 보고서 보기 단가가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선료를 해 보겠습니다. 정렬 탭에서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왼쪽을 해주시고 크기는 적당히 줄이겠습니다. 회선료만 조금 중간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설치비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정렬에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 홈탭에 보고서 보기, 설치비가 통화 형식으로 지정이 안됐죠? 통화 형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쭉 범위를 씌워서 형식의 통화로 바꿔주시고 소수자릿수는 0으로 하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크기를 더 키우겠습니다. 설치비만 중간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이제 모뎀 임대료를 맞춰주겠습니다. 정렬 탭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 총액을 맞춰 주겠습니다 정렬 탭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시고 오른쪽 경계선이 커지면 안 되니까 줄이겠습니다 오른쪽 경계선이 커져 있으면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할때두 페이지가 만들어진다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오른쪽 경계선은 최대한 붙여서 20보다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총액만 가운데 오면 되겠네요. 이제 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선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Ctrl C, Ctrl V, 방향키 아래로 해서 밑으로 내려 주겠습니다 혹시나 선의 길이가 조금 짧다고 생각되시면 드래그 하셔서 너비를 20으로 바꾸겠습니다. 20은 너무 크네요. 그러면 19.5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은 줄이겠습니다. 선을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시고 컨트롤 C,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한 줄을 선택해 주시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정렬 탭에서 맞춤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의 공백은 드래그해서 없애 주겠습니다. 아래쪽의 선을 컨트롤 C, 바닥을 클릭, 컨트롤 V, 방향키로 아래쪽에 옮겨 주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보기로 내용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너무 꽉 붙어 있는 느낌이죠. 회선수하고 가입일에 여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학계, 오피스텔 학계가 회선수와 단가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금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Shift키를 눌러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방향키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보고서 보기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다 맞춰졌으면 인쇄, 미리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 오른쪽 공간이 커서 그렇죠. 디자인 보기에서 오른쪽 공간을 더 줄이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 이제 페이지 설정 상단에 여백을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음 페이지가 진하게 나오지 않으면 잘 끝난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옷 하나 모양이 이상한 곳이 없으면 인쇄를 눌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q 리 e r y 는 닫기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겠습니다.